안녕하세요. 충남 홍성군 은하면 장곡리에 나와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곳은 마을 주도로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대로에서 접어드는 곳부터 살펴보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대로를 벗어난 곳은 시멘트로 포장해서 접근 편의성을 높여 주었네요. 집 인근의 밭과 눈은 아직은 겨울을 품고 있습니다. 날이 풀리면 물 오른 봄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풍경입니다. 집앞 텃밭도 아직은 겨울의스산함이 있네요. 먼발채 창고처럼 보이는 곳은 환경관련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옆으로 산소도 보이네요. 겨울산은 모든게 드러나서 황량합니다만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면서 숲이 우거지면 풍경도 달라질 것입니다. 멀리 철탑도 보이는데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집불레를 한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정화조 외부수도시설 퍼퍼스의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기 전 바라본 너른 들판에 가슴이 탁 트입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현관을 바로 지나 들어선 남동향의 공간에 햇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는 구조는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싱크대는 수납장과 개수대를 전체적으로 ㄷ자형으로 구성해서 붕선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ㄷ자형 전면 식탁에는 1구짜리 전기레인지를 두어서 바로 간단한 조리도 할수 있도록 해놓았네요. 가열 기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 앞에 제법 넓은 파우더룸에도 수납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욕실은 군더더기 없이 심플합니다 방에도 붙박이장이 있네요. 책장으로 서도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역 다용도실을 봅니다. 다른 집에 비해 공간이 넓습니다. 이곳도 수납장을 두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수납공간은 많아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충족될 부분입니다. 기름 보일러와 연탄 보일러를 병영할 수 있게 해서 난방비 절감에도 신경 썼으며 방을 하나만 두고 거실을 넓게 하는 식으로 공간을 조밀하게 나누지 않아 전체적으로 답답하지 않고 심플합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은 집으로 들어서는 대로변에 축사 다소 있고 주변에 산소 보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 5분 이내 초등학교 면사무소 있는 면수재진은 차량 1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홍성 시내는 20분 내외 가능하며 홍성 톨게이트는 15분 정도면 접근 가능합니다 대지와 전이 혼재한 이 토지 의 전체 면적은 1990평방미터 약 602평으로 이중 대지 660평방미터 약 200평에 주택은 93.38평방미터 약 28평입니다. 전은 1330평방미터 약 402평으로 농지원부도 가능한 조건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 공실로 있던 상태라 손을 좀 봐야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주변 신경쓰지 않고 조용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에게 좋을 이곳의 매매가는 1억 5천만원입니다. 고맙습니다.